부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대해 적어도 10분 이상 브리핑을 할수 있습니다. 재테크란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6가지 재테크 습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재테크,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주식을 하려고 하면 남의 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대해 적어도 10분 이상 브리핑을 할수 있습니다. 남이 사서, 남이 좋다고 해서, 오를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은 로또를 사면서 당첨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안에 따라서 돈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뒤처질것 같아서 겁을 먹고 따라하는 투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 투자는 생존 전략이다.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공부를 통해 믿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꾸준함이 중요하다. 열정으로 하는 것보다 꾸준함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열정만 가져서는 투자에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꾸준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공사하듯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네 번째, 운에 맡기면 안 된다. 끝까지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운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장기투자와 묻어두기 투자는 다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되늘 주시해야 합니다. 영원불멸의 투자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노력 없이 얻는 건 없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진짜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뉴스를 보고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패를 받아들여라. 실패는 곧 성공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고비를 넘겨 성공을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재테크란 한자 재무와 영어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재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입니다. 최근에는 재테크란 말에서 비롯된 땅테크 핀테크 앱테크와 같은 다양한 파생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테크란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전국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현황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로 10명 중 8명이 적금 및 예금을 꼽았습니다. 중복응답기능에는 적금 및 예금이 81.4% 주식투자 59.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예금, 적금이 가장 선호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센 주식열풍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27.6% 가상화폐투자 21.4% 순이었고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6%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1% 답변으로는 금, 그림, 외화, 청약 등이 있었습니다. 재테크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금, 적금도 재테크의 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자를 10에서 20%까지 줄 만큼 매력적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로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금 중에도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CMA 통장 등 이자를 더 주는 곳에 예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부동산 원자재 의한 등등 많은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내하고 싶은 그리고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위험에 도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투자 전 스스로 위험에 대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재테크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대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재테크에 대해 친구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명희야 너 주식하니? 어 요즘 메타버스 주식이 좋대 아야 요즘은 인공지능 주식이 핫하지 너 비트코인 투자해야지 어, 우리 과장님이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좀 벌었잖아 등등 많은 정보들을 주위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휩쓸리는 것보다 자신이 공부를 해서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전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 한달 월급의 10%, 20% 등 자기에 맞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포함된 생각보다는 100만 원으로 110만 원을 만들고 그리고 10%를 올리고 또 10%를 올리고 반복하며 탄탄하게 성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소비는 줄여 지혜로운 재테크를 통해 우리 모두 부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